어? <웃음> 안녕하십니까? 경일대학교 일과학번 류현기 순장입니다. <웃음> <웃음> 구원의 주께 성도들아, 주 앞에 이제 나와.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만유 주께 반한 날개 빛주시는주미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 주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이루 찬양하여라 온 마음과 마음을 바쳐 마음 바쳐 이 세상 방울리 좋아 에다 나와 찬양하라 성도들아 모두 기쁘게 소리 높여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Shalya m a h a r a